이건 완전히 뭐, 사회권 비싸게 만드는 또, 지름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지금. 사회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거 갖고 뭐, 맞는지 틀린지 해갖고, 어디가 또 사기치고 이랬고. <웃음> 자, 일단 우리는 숫자 심리를, 우리 수리 심리를 잠깐 한번 보자. 이것을,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숫자 심리는, 이 방법으로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 그럼 숫자의 표출에 거기서 이것이 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지? 자 그런데 이 숫자 심리는 수리 심리는 이런 명제를 놓고 우리는 숫자를 추출하는 거야 자 오늘 일진에 딱 들어가게 되게 되면 게되 나는 오늘 일진이다 하고 숫자를 집에 있는 거야 이러면 숫자 테스트에 그딱와 있어 요 자, 그러면 이 숫자 네 개를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우리나 클릭 딱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쫙 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도 재밌어갖고, 지금 못 누워있어갖고, 그렇다. 엎어지고 있으라니까. 석고대제를 잘해야 된다. 고요 어, <웃음> 자, 명제가 있으면 이 숫자 네 개를 하게 되면, 이 명제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풀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거는 더 간단해 근데 단단한 거는 어떻게 앞에 거 숫자는 우리는 이 사람인데 자기가 가르쳐 주지 싫은 거 모든 것을 계산을 해갖고 주는 것이고 우리는 노골적으로 내인데 내놔야 되고 차이점이 그거다 한해는 지가 하는 거고 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한해 보자 자 여러분들은 자 운세와 관련돼 있을 때는 운세로 풀어야 되겠지 성격과 관련되어 있서는 성격으로 풀어야 되겠지 심리와 관련 있는 것은 심리로 풀어야 되겠지 진로와 관련 있는 건 진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뭐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사업과 관련되어 자 이런 것을 우리는 푸는 방법이 어디 되나 이것이 주기별상담법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가 거 주기별상담법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주기별 상담법은 우리가 수지 사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사리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주가 아니라 우리가 주기별 상담법하고 이 숫자 심리를 엎어서 푸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푸는 것은 심리일 뿐이지 자기가 나아가는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풀어줄 수가 없어 오케이. 이런 것은 풀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시간을 하면 모자란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푸는 거야 자 이것의 원리를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원리가 있어야 된다 그제 아무 원리와 원칙이 없이 이풀어가는 것은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숫자의 법칙에는 네개의 숫자의 법칙에는 이 숫자의 순번에 따라서 순번에 따라서 딱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다.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억 속에서 유체는 내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상이 지금 전개되어가는 이런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인식으로 이 메모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왔어, 꿈을 꾸고 갔다 내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 하면 이 머리가 그 계획이 벌써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출해 내는 것이 숫자로, 숫자로 변환을 해서 추출해 내는 것이 이 숫자 연산법이라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류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택하는 사람이 네. 숫자를 그 정하는 사람이 네. 성남자가 올바른 사고로 아니 다른 아 이거는 엉뚱하게 주... 해도 그는 지문에서 놓거다그리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나 올바로 하는 것이 이건는 상관이 없다. 똑같은 명제로 한번 하고 아 이거 몇 가지 하면... 명제가 없지. 이거는 똑같이 했을 때는 명제를 이제 주어진 것을 응. 한 명제를 받고 응. 자기가 택하는데 한번 하고 나서 또두 번째를 하는데 숫자가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게, 심리는 지금 순간에 묻는 거는 계속 바뀌지만은, 각거는 바뀔 수가 없어. 그지? 저해진 거다. 그러면 계속 의미 없이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죠 아, 자기가 이 명제를 놓고 이렇게 풀었을 때는 그 명제 숫자일 뿐이다. 그럼 똑같은 명제 갖고 말로 뽑히겠네. 아니, 그 명제 갖고 한번 택을 했다가, 어. 아, 이게 맘에 안들었 숫자가, 다시 한번또했는데 다른 그 숫자그 숫자를 지고 어떻게 하노? 다른 숫자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택을 했다, 하천 치더라도, 네. 그거는 뒤에 거는 똑같은 명제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지. 숫자는 된 거예요. 명제가 바뀌었을 때는 다른 숫자를 추출해내더라도, 같은 명제를 놓고 다시 닫고 추출해내라 그거는 답이 없는 거야. 그거 무슨 답이 있노? 나쁘다? 아는 사람들은 이거 할 필요 없어. 상담원은 그치? 지가 진실이 아는 건데, 그거 할 필요 뭐 있노? 그거는 순, 그, 어? 그, 누구말따나, 이거, 응? 사회권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뭔가 정보를 빼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렇게 니가 그런데 당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데생지 이렇게, 안 한다, 그 이런 걸 함부로 하면, 나중에 틀리니 사이꾼 만들니까, 니, 니 그래서 니안부를려 하다가 니부불러 왔다. 전화 아니잖아요. <웃음> 그래서 정신 다 차려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사이꾼 기질로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는 완벽한 학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이 순번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자, 이 순번에 이것의 원리는 어디서 넣었느냐? 우리는 수리사주학의 근본에서 나온 거야. 타로카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째의 숫자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맨날 그리는 거잖아. 이? 1번, 2번, 3번, 4번이다, 이 4번이다. 이 뭔지 알죠 그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4번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야 런데 운세를 풀게 되면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운세가 어떻고 이것만 머릿속에 자꾸 남겨 있으면 이 심리를 접근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심리가 어려운 거야 운세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다 심리를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이 사람이 아, 내가 앞길이 어떻다? 이런 것은 이 숫자로 통해서 추출해내는 기법이 필요한 거야. 뭔지 얘기지 그래서 모든 것을 간단하게 답을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좌우지간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문제라고 한다. 자 이것은 자기가 사고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작용하는 거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것은 두번째는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문제다 그러면 나의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라든지 내 본성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라든지 우리는 장소 라든지 이런 등등의 외부 환경이 되 외부 환경 요인들이다 이거 갖고뭐 그냥 귀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심리에서는 그런 그 상담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이 외부의 한계는 외부의 한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의식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연의 문제, 응?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인 잠재의식적인 문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주했으면 인간이 어떻고 영혼이 어떻고 이런 것을 여기에 바로 즉시 도입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거 알겠지? 자 이것이 1차적인 거야. 자두 번째 이것을 풀게 되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 아까 지도얘기좀지만 5로 꼽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든 마찬가지든 이 5라는 수가 우리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지, 상호작용 이라는게 상호작용 자이 상호작용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푸는 방법이 필요한 거야 자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강하게 작용하고 이것이 잘못 작용하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야 이게 뭐가 들어있죠? 우리가 이 사람의 본성이 어떻고, 이거지, 아니 그제? 이것을, 우리 이것의 상호작용을 풀어야 돼. 자, 이제 지금 머리가, 그래서 머리, 지금 하루치에 못하는 이유가 그거다는 거다 내가 뭐, 하지만은, 뭐, 그냥, 아고재미삼면 뭐, 핸드폰, 그거 갖고, 이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때부터는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수리 심리 여기까지는 우리는 숫자 갖고 이렇게 푸는 거는 숫자 심리지만은 이것이 딱 녹이, 는 이것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수리 심리 부분이 되거버요 수리 심리 부분이 되거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리 심리 부분을 내가 푸는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계산법이에요. 요거 딱 계산해봅니다. 1, 2, 3, 4 하면 어떻게, 얼마, 얼마 되노? 10. 그제? 10은 5로 나누면 어떻게? 5?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이 각성의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의 문제다 이제부터 황당해지나 <웃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이거 갖고 풀면 대충 맞다 응?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기본적인 것은 타로의 기본 하이 미디엄 로우 카드를 비교해 갖고 그 법칙을 적용하면 돼 근데 그것을 풀려고 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내가 당장 해서 원한다 이 말이야 그것을 풀어야돼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숫자 심리를 하게 되면 숫자 심리를 하게 되면 자몇살때 우리 놨잖아 그지? 몇살때 이런 은 숫자 심리가 정해진다 그러면 이 매살때는 우리가 인생 살례에서 어떤 일이 전개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겠지 응? 그러면 이것이 전개 되고 되게 되면 우리는 크기다 하나는 우리는 오성이 착용하는 거요 하나는 어떻게 이것이 숫자가 작용하는 거. 이두 개가 있는 거죠. 그치? 어떤 일은 어떻게 놓나? 우리는 주기별, 우리는 어떻게? 주기별 해석법에서 놓겠지? 오성은 어떻게? 오성의 상호작용에서 놓겠지? 숫자는 어떻게? 요 사생의 사생의 이론에서 놓게 되는 거다 그 너무 이제 황당해지붙나 그만큼 힘든 거라니까 그렇게 앉아서 가냐고 하루종일 푹 이것 찍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큰코 다친다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그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뭐, 사건 비싸다, 뭐, 사쿠라 비싸다, 이렇게, 점재이 비싸다, 해갖고 거짓말이냐고, 공간이나 치고, 사기 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안 하려고 하는 거야, 잉? 그럼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 지가 연산한 거, 내 자리, 아니면 지가 수지 법칙에 의해서 딱 계산한 값, 이거면. 그러나 우리는 지가 풀어준 건 내가 명제도 알고, 그 사람도 알면서 푸는 것이고, 그 사람이 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 거야. 그치? 그러면, 음. 거이 곱하기 5가, 음. 그 5성의 상류자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음. 숫자 4개에서 곱하기 5가 음. 쭉 나왔을 때, 그 여기 밑에 마지막 나왔는 값에서 6, 섯자리수 중에서, 음. 뒤에 끝자리 두 자리 말고, 음. 그, 5자리, 앞자리, 앞자리. 앞자리가, 앞자리. 아, 앞자리에. 앞자리 4개. 자리가 그거예요. 어. 앞자리 4개. 내가 추출된, 추출된 숫자. 아, 그 숫자 4개가 다, 그게 저, 다, 그, 5성에서 나온 거는? 어, 5성이 아니고, 네. 그 숫자를 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합쳐서 5로, 5로 나눈 어, 나눈 나머지 값이다. 나머지 값이, 나머지 값이, 여기 5개 중에서 본성이 작용했는데, 심성이 작용했는데, 그거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응.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럼 나머지 값 나머지가 답다 있잖아. 어디에 답이 겠는데 어디 오로 나누고 만약 이가 나오면 몇?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네개 있었잖아, 이래. 네개 있고 두개 이래 있잖아. 이거는 나이였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숙기 합하면 되잖아. 어, 합해서. 어, 합해서 이것을 오로 나누고. 네, 나머지, 나머지, 거. 나머지 거. 아 그거는 그럼 별도로 내가 다시 계산해서 나눠 나눠야 된다는 게. 아 이거는 뭐 계산하고 나누고 할게뭐 있나? 이거 고난 능자인데. 4763이거를4763 이거도 5 나누고 그냥 4763분좀더면 되지. 오, 다 빼면 되잖아 응. 20에서 5나눠면되그렇 아, 아. 아, 아, 음. 음. 뭐 계산할 거뭐 있나? 음. 이제 그고 이제 음. 사생의 원리하고 박지민 씨는 저 뭐고 태국에그 그 수리 심리학 공부할 때또한번더 예. 하면 되고 한번더 하면 어 요는 또 하고 되고 요 기본적인 것은 요거 만큼만 하면 어. 우리가 대충은 재미삼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음. 네가뭐 사고가 잘못됐다 그제 음. 요거는 수치 계산하는 방법은 그그 그 유튜브 좀 봐라 유튜브 감 간편 상담법 천부경 타로 카드 간편 상담법에 단 나와 있다 그것이 내가 뭐 간단하게 이 설명해 줄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해 주겠는데 이것이 복잡한 이론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 사람들 이렇게 여름명와 있을 때 우리는 재미 삼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너는 어떤 상태고 우리 교육받으러 왔다 이러면 어째? 우리가 집체교육을 하잖아요 그 집단교육 아들이 오게 되면 이런데 네가 호기심이 많다 너는 호기심이 없다 너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네 네의견을캐진을 하고 있구나 얘는 지금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판단해 보는 거야. 그까지만. 통변 할때 그러면 그 예. 음. 나누기 5를 해가지고 나왔는 그거를. 포대로 해서 이제. 그렇게 그것을 기반을 해서 토대로. 풀은 거지이 네. 주기별 이게 맞춰서. 음, 그래 정말로 심리 탄스트는 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가 카드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심리 상담치시니다 자. 심리상담시스템에서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어가는 운의 흐름 어렵다 이럴 때는 우리는 1번부터 9개의 숫자를 갖고 푼다 1번부터 시작해서 9개의 숫자를 가지고 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뭔가 우리가 성격적으로 우리가 힐링이 필요하다 교정이 필요할 것같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뭐 어, 치료가 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풀었을 때 상담할 때는 우리는 11번 까지의 숫자를 11개의 숫자를 가지고 푼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심리만 푸는거다 무슨 <웃음> 자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지금의 현재 자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만 푸는 것이고 우리가 자기가 지금 힘들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심리적으로 보면 우울로 힘들 때는 1부터9까지 숫자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음. 그 단계 단기 단계별로 풀어가는 거예요. 추출은 그대로 하게 되고, 그 얘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명제를 놓고 치는 이것 두기를 할 때는 명제를 놓고 푸는 거예요. 이거는 명제 없이 그냥 푸는 거지만은. 지금 현재 첫 번째 데이터 값은 저희가 5를 곱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리사주에서 데이터 값이 이래서 9까지 숫자 수리의 법칙이 있잖아요. 음. 그럼 만약에 저희가 4를 대입을 해요. 음. 그렇게 해도 그렇게 풀려요. 결과치 값 똑같이 넣고? 아니지, 안 되지. 그거는 아, 안 되지. 그거는 밑에 그그 그 뭐고 수리 숫자 법칙에 따라서 그 밑에 숫자가 다 바뀌게 된다. 우리는 지금 100을 다하고 20을 곱하고 우리가 16을 됐잖아. 네. 그것이 바뀌어버린다는 거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게아니라쫙 수는 많다는 거다. 아 여기에서는 지금 5를 저기 했으 5를 한 거는 네. 우리는 네. 이것을, 5은작용을 그러니까 우리 우리 풀기 위해서 5를 한 거다. 단지. 그러면 현재 심리기 때문에 5성작용을 넣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 심리기 때문에 5성작용을 푸는 거요 제 <목소리> 하는 어. 거죠. 7777 했잖아요. 어. 그럼 그 그게 통변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뭐? 통변이 칠칠칠칠 숫자 네 개를 갖고 했을 때 통변이 아 그렇게 그거는 뒤에 글을 다 표해 되기 때문에 음. 내가 그래서 힘들다는 하루 아침에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숫자마다 모든 사람의 심리를 다읽어 내는데, 이 꼴란, 이거 한개 갖고 하면, 그래서 내 사고라 될까 싶으 함부로 안 가르친다. 그렇게 운세배한 사람, 운세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예 배우지 말라는 거야, 이거. 아예? 아예 배우지 말라 아마 사기칠 것 같으면 배우지 말라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사고가 굳어갖고, 뭐, 어디 가서 정치려고 하는 그런 사고로서는 아예 배우지 말아 가는 거야. 그 사고가 굳었다는 걸요. 저는 네. 별로 이생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진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그게 습성으로. 그렇게. 그래서 습성으로 아예 배우지 말하는 거. 심리학은 배우지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하게 되고, 일반 사람들은 이거 갖고 푸는 것이고, 이것을 깨야 되는 거야. 남이 삽니 누구말따나 이것은 간심법 아이가. 너무 숫자만 적어준것 같고, 내가 모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점치는 것 같고, 또 하면, 1번이면 뭐, 2번이면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그 사람의 사고는 벌써 다구어분 거야. 그래서 그것은 가봐야, 가르쳐 봐야 결국은 그 사회공간밖에 안 되는 거야. 거짓말 그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고를, 숫자연산법은 사고를 확 바꿔야만이 나중에 이런 레벨로 간다이 말이야. 이것이 시스템으로 다돼 있잖아. 개발 다 해놓고도 못하는 이유가 이것을 할 사람이 없었으면뭐하는게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이 숫자를 이 숫자도 되어있다 이 말이야 당신은 몇분을이었세요몇분을잃세요 1분 몇 분까지 이었세요쫙풀어았다이 말이야 이것도 다풀어 놓은 거야 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상상이 안될 정도의 내용으로 푼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때 그래 나 때문에 못는게 아니라니까 아맞습때다잃아요자가 아니, 결과는 누가의 잘못이 어떻게 됐든 이것의 중요한 것을 대충만, 막, 하다가, 막, 차아픈 거 그것밖에 없다. 아, 맞습니다. 아, 내, 내 핑계 대지 말고. 아, 좌지내 핑계 아이고, 대지 말고. 아, 내 핑계 대지 말고. 좌우지가, 요런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 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는 건 요것만 갖고, 지금의 현재 심리 상태만 테스트 해 주러 봐하는 거다. 재미삼아. 이 계산하면 정말로 재미잖아. 그지 사람들도 되게 흥미하고, 그런 것도 쉽게 접근하는 아, 거잖아요. 그럼. 누구나, 음. 쉽게 접근하 그렇지 니는 네. 이런 거다 하는 거 있어 말을딱 만들어 갖고 부공개나도 돼야 해봐라 니나이때뭐 네 핸드폰 아, 번호다 그렇죠, 아뭐 차장 번호다 막그니는 벌써, 벌써, 벌써, 벌써. 그래. 네. 벌써 <웃음> 머리가 빙도 돌아갔겠지 <웃음> 근데 엉뚱거 갖고 이상 이거 세부적으로 이런 거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제 이요 기본적인 심리만 한다는 그만 것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 아직까지. 아자 선택하고 했었는데 음. 이게 다 합수가 다 저는 각성이 음. 다문제 음. 나오는데요. 각성으로. 그렇게 네 생각이 잘못된 거다 그래요. 아, 까 음. 자, 요까지 네. 그렇게 요까지 하자. 네. 그리고 모자라는 건은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네.